거리에 스쳐가는 수많은 사람들 그 속에 진짜 나를 찾을 거야 지금 마음속 반짝거림 느껴질 거라면 망설일 필요없어 꿈을 찾아나나 함께했던 추억 마른 티안 너네가 나눴던 축하 이제 우리 함께 시작해볼까? 맥힌 타로지. 내 radiant 라무시그냥 하늘을 보고 내 꿈과 속에 드는 걸이 내 내내 w e l c o 에 e to 리 나를 희희희 희희 희는 희희 희의희 희희 희희 희희 희희 희희 희희희 라희 희희 희희